골거만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청청 없이 살아왔네. 의지할 곳없는 이몸 위협 받고 살가파서 세상 육다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쉴것 없는 애처럼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전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. 눈물로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러빈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호함을 기쁨 세상에서 최민이다 영광의 길아락하신내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삼전 다 같이 꿈물로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대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받았네 구원함으로 등기쁨 세상에서 최 아 야하네 아, 아, 아, 아, 네.